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창이 뜨는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한 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휴대폰 번호로 넘어가기 전에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국가 선택에서 대한민국 말고 다른 국가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휴대폰 인증 번호를 받으면 휴대폰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보안 비밀번호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 비밀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두개다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뒤로 약관에 동의하고 넘어가면 은 빗썸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난뒤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빗썸 사이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 뒤 이메일 혹은 핸드폰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창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입력하시고 난 뒤에는 회원가입이 끝나있습니다.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금 주소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원하시는 가상화폐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입금 주소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입금 주소와 QR코드가 생성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머니넷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